다 왔는데! <웃음> 아! 관심 받고 싶은 거 한중이라 하더라고 다른 길로 걸어가 보는 다시 다 하지 분은 적은 없지만 서도 다 하더라고 소외받는 것보다 발 이거 멈추지마 나 이거 보고 맞추 있단 말이야 지금 <웃음> 밥을 굶고 살아도 나 희망 있는 삶을 지향한다 아직 불문 적은 없지만서도 빌어먹고 어서 먹고 다시 <웃음> 아 그게 관심 받고 싶은 거고 그걸 관종이라 하더라고 이건... 아 이, 이것도 문제였어? 굶은 적은 없지만 서도. 그래, 좋다. 나는 관종이란다. 왜바은 나는 지기는 건지 모르겠네요. 자, 5분 마셔. 5분 마셔. 다른 길로 걸어가보는 한 마리. 소외 받는 것 보다. 맞아요. <웃음> 틀렸어. 빌어 먹고, 얻어 먹고. 괜아 사랑받고 싶고 <웃음> 마음이 오, 움직 씨.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날 기다리는 사람 아! 이게 <웃음> 왜 이렇게 웃기냐 이게 이걸 왜 하는 걸까?